이거 하 사랑은 알죠? 은지야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 내가 젤로많이 사랑해. 안녕. 보이보이보이 이만큼 안녕. 어? 이렇게 마무리 안 되는 거안으면 빨리 하나씩 하고 빨리 나와요. 그리고 나 추우스 먹어야지. 오늘은 내가 마지막이다. 하하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가> <너무> <목소리가> 아. 감사합니다. <웃음> 니다더줘어더줘어 지금까지 에이미였습니다. 씨아 <목소리가> 나올까요? 아, 이파알아로신기옛날거가 <목소리를> <하긴 목소리가> <다른데?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이게 학생이 왜 너도 못 들어 라 보고 싶을 거예 안녕 안 비켜 You are my only o n 내돈너 내가 살수 있게 l o e l o l 그울서 많은 고생했고 또 우리 팬분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13번입니다! 여이 아직 주인공 안나자 어. <웃음> 안녕! 안녕! 아, 안녕! <웃음> 안녕! 1, 2, 3, 4, 5! 그 <웃음> <웃음> 손가락 빨리 <빗일 웃음> 그거 한번만 해주세요 수빠져버렸어 <웃음> 카메라 <주고>. <웃음> <웃음> <웃음> 안녕 행복했어요 들 고마워 <웃음> <웃음> 안녕 미안 no. yes!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런 거꼭 해준다 너끝내려 그러는 거지? <웃음> <웃음> 아, 안안 아, 아, 아, 오케이 수고! 아, 아, 와, 너무 행 봐요. 오케이! Okay, 한씩 나가기! 한번씩 나가기! 잘됐네이 아, 9년째야, 9년째. 9년? <웃음> 이런 것도 <웃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해. 아, 어, 끝나칼까? 와, 진짜. 오 좋았어. 오, 좋았어. 네, 가자고, 이렇게 한 명씩 빠져도. 그이면 G, G, 에이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아, 우리 샤시냐, 빨리 나와!